오믄쩡 자, 소문호이트 특연 여러분 네. 네 안녕하세요 또 누가 눌렀어 다시 할게요 뭐 여러분, 뭐지, 뭐지? 이렇게 넓은 공간을 보면 떠오르는 게임이 있죠? 아 어, 술래잡기 어. 술래, 어. 술잡기질이야 술래, 주먹 꼭질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어, 그것도 음, 생각나네 축구를. 축구 경찰관 도둑 추격전? 얼음땡 네, 맞습니다 저번에 연준 씨가 추격전 얘기를 한번 해가지고 오 수격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와, 아, 와 근데 <웃음> 수격전을 이렇게 넓은 곳에서 해야 돼요? 그래야 재밌지 와, 그렇지. 저 진짜 소원이었어요 자, 여러분, 소원이렇게 뭐죠? 저희 응원봉 응원봉입니다. 응원봉입니다 저희 응원봉 응원봉입니다 저희 정신, 응원봉. 응원봉입니다. 저희 정신 응원봉. 응원봉 최초 응원봉 국내 유일, 아니, 월드 어. 유일 네, 저희가 먼저 쓰 공개. Only one 여러분, 보아 분들이 이 응원봉을 받기 전에 여러분들 이 응원봉을 받고 먼저 재미있는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의 투준 바로 응원봉 추격전입니다 네, 응원봉 추격전 <목소리> 여러분이 하고 싶었던 바로 이 추격전이 지금 시작이 될 텐데요 지금 <목소리>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네버은 응원봉의 맨 밑에 플러스 버튼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한 번만 어, 뭐야? 와, 아, 아, 이게 와, 한 명만 그, 눌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바로 이게내는 모아를 찾기 모아 찾기 응. 너도 모아? 너도 모아? 어? 우리 둘은 모아. 모아, 우리 둘은 모아 파 이렇게 짐작 가는 장소가 있으신가요? 가짜, 진짜 가짜 한나찾았어 진짜 인작을 해야 돼 처지민 찾았다, 처지민 찾았다 <웃음> 3.2.6 두눈진먼고 가위바위보 참, 참, 참 와, 네, 와, 네. 도주 경부 잘못되었... 네,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야, 나못 와, 게 진짜도 가짜처럼? 그러니까 가짜를 처럼 가짜를 진짜처럼 소, 아, 가짜를 아, 진짜 그렇지, ]처럼 속여서 가짜를 갖고 와도 되는 거겠네요 막 다섯 개 들고 다녀도 돼요? <웃음> <웃음> 진짜인 사람이 보기에 저 사람이 어떻게 볼까? <웃음> <웃음> 나 <진짜> 아무도 <웃음> 아무거나 <웃음> <아무도나 웃음> 어봐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휴니카 친구 정말 다섯 개가 있어요 그럼 제가 터치를 해서 이겼어요 그럼 제가 다섯 개다 갖고 오는 거아니요 아니, 다섯 개중 하나를 나 아, 고르는 거야 아, <웃음> 그럼 맞아. 다섯 개 들고 오는 거는 고르시면 아, 돼 이렇게 아. 다섯 개 중에 골라, 이런 모르시라 거죠 르시면 돼요? <웃음> <웃음> 이타이면 이런... 가능해 다섯 개각고올 수도 있어 <웃음> 자, 그러면 본인들의 제작진과 본인들의 카메라 감독님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네 우리 스태프분들도 아티스트 잃어버리지 말고 자, 게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라운드 스타트 오케이 어, 저, 저는 여유롭게 가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웃음> 그러면은, 네. <웃음> 와 아, 신기해 와 진짜 런닝맨 하는 거 어, 어, 말해도 되나? 어저 저는 여유롭게 나는 어, 제가... 거 시작 근처에 숨겨둘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이거 두개 아니야 진짜 인척을 해야 돼 진작 가는 장소가 있으신가요? 아, 막 누르지 마! 제가 보기엔 회장님 쪽에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저도 열정남이에요. 한번더하 아, 저기 하나 있거든요. 저기 하나 있거든요. 내가 봤던 것 중에 매지가일랜드라고 있거든 너, 너, 너 어디까지 들어갔다 거야? 저도 모르겠어요 그럼 저기는 안들어가지지 안 않아? 왜 네, 저를 따라오시는 거죠? 내가? <웃음> 이게 진짜, 어머, 아 가짜 전 가짜를 먼저 찾으려고 그래? 어, 진짜 모르겠어 아니, 이거 하나를 어. 못 찾으니까 아예 못 찾겠어 어떻게 가짜도 되게 잘 숨기셨네요? 가짜도 빛이 나고는 음. 있는 거죠 힌트 사진이요? 지금 왔어요? 이걸 어디서 받았더라? 처음 <웃음> 맞나? 처음? 응? 진짜요? 어떻게 봐서 어떡해 <웃음> <웃음> 아 저기 안 있으면 은 빛이 안보이겠는데 어차피 아, 그러면 이게 여기 있다는 게아그 상자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네 여기 있다고 얘기한 건 아니잖아 그 상자 안에 있다는 거지 그럼 그 빨간 상자를 찾아야 되네 <웃음> 아, 아니네 <웃음> 죄송합니다 착각했네 빛 나가지고 아 가짜라도 하나 찾고 싶다 했다 <웃음> 아니죠 이거는 예. <웃음> 아이고 <웃음> 야, 너안 빛나지? 아니, 저거 아니야 아니에 저거 아니에요, 저거 아니에요 나 축구 선수였어 <웃음> 아니, 어딨지? 뭐거 어떻게 찾은 거야? 보이지도 않는데 어딨을까요, 아, 어딨지? 와, 진짜 어딨지나 진짜 이기고 싶은데? 아, 근데 이거 너무 튀어요 와, 어디 있을까요? 어차피 들어갈 일은 없잖아 찾았어? 있긴 있어요? 하나밖에 안 보이는데 나 하나 저도 하나밖에 안 보여 쟤 아직 발견 안 됐죠? 네. 다시 복 그거를 나한테 보여줬지? 처음에 머리띠 꺼낸 거? 여기는 아닐 거야 에이, 여기는 없겠지 <웃음> 이런데 막 여기 나중에 방송 내가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생각보다 가짜도 찾기가 버겁네요 무 자켓, 자켓, 꼬리. 가짜는 상관없어요. 아직 진짜 아무도 못 찾았어요. 저 뭐요? 그리고 가짜에 여러 힌트 숨겨져 있어요. 어, 어 대시? <웃음> 가짜 힌트 숨겨져 있어요? <웃음> 가짜는 아 맞다 맞다. 아 이거구나. <웃음> 가든. 아, 니 힌트가 없어 두 개나 있는데, 여기에 안녕 안녕 어디서 찾은 거야? 나, 쓰레기통 와우 아직 이런 시작 안 했죠? 으, 길을 모르겠다 에고고, 못 찾겠다 하나도 못 찾았어 가짜도 못 찾겠다 잠시만요, 그래요? 힌트가 오징이...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네 아, 어, 오케이 그냥 추격전 대다 따겠습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 방법이 없어요 어, 가짜도 너무 잘 숨기셨는데요 <웃음> 못 찾겠다 어디예요? 어디있어 어딨냐고 아까 저기는 갔었으니까 다른 데 가도 아, 어, 진짜요? 벌써요? 아, 아, 이봐 아, 정반대 있는데, 아... <웃음> 나 아까 저기 와서 저기 아닌 것 같다고 했잖아 에이, 여긴 없겠지 잠시, <웃음> 어디지? <30분이지. 웃음> 비켜! 비켜, 내 거야 어, 비켜 여러분, 아, 찾았어요 <웃음> 찾았다고요? 네? 네? 짜찾았니다 찾은... 왜요? 2라운드가 시작된데요 누굴까? 아, 이거 불못끄죠 <웃음> 어떻게 해야 돼? 정 사십오시다. 어, 스테이. 불못 끄죠 <웃음> 어떻게 해야 돼? 정점? 오, 이거 숨기지도 못하는데요? 아, 이자였구나아 다시 보니까 여기 밑에 있었네요 아까 한 명이 이렇게 지나갔거든요 연준이 형이었던 것 같은데 와, 제, 저거 반응하는 것 봐요 요 요, r i 프렌즈 너도 뭐하구나 그거 누르지 말래요 그래? 야야얘좀 넣어주세요 이거 어떻게 넣어요? 아겠습니다 출발해야 될까요? 네 <웃음> <웃음> 뭐야 왜 갑자기 도망쳐? 대포 연준이 형이야 최연준아딨 있어 연준이 형? 아, 어떻게3 0분을 어떻게 못해요 아, 지금 못하겠... 다 <웃음> 있는 사람 무서워서 못하겠다 <웃음> 막판에 힘을 냅시다 저희 태연 팀은 나 저기 안쪽에서 볼게 아까 수빈이 형, 아 연준이 형 계속 이쪽에 있었거든요 뭐... 어? 뭐야? <웃음> 왜? 게임해요 그래? 뭐 뭘로, 뭘로 할래? 참참참 그래? 참참참 으악! 준 거야? 네빨이어 네. 너무 네. 뭐 기다려 <웃음> 딴 데로, 딴 데로 핫치 <웃음> 오케이 자, 뭐 할래? 저 기다리다가 잡겠어 여, 이거면 돼요. 어. 참, 참, 참. 오케이. 1분. <웃음> <웃음> <웃음> 아, 뭐야, 얘. 아, 뭐야, 얘. 아, 이거 뭔데. <웃음> 죄송하지만. 어. 빨리, 빨리. 참, 참, 참. 뭐, 아무거나? 네. 아무거나 좋아. 네. 고르겠습니다. 네. 도망치세요. 3분 동안 기다려야 돼. 네. 근데, 뭐, 되게, 형, 루인이랑. 아, 난 기다려야 더. 돼. 아, 잠시 기다려야 돼 아, 다 아, 겨우 차데 어떻게 그걸 딱 뺏어가냐 와, 주이까왜 이렇게 잘 뛰어? 쟤왜 이렇게 잘... 쟤 원래 저렇게 잘 뛰는 애 아닌데? 형, <웃음> <저>, 잡아 <웃음> 일로와! 나이스! 형, 잡아 나이스 아, 둘다 진짜라 어쩔 수 없다 참참참해요 야, 이거 가지고 있으면 너무 공포스럽겠다 벌써 힘들어, 나 왼쪽, 아니, 오른쪽이야? 왼쪽, 오른쪽이야? 네. 저는 아무거나 참참참 내놔 참참참 내놔, 참, 참, 참. 내놔. 야, 이건 어거지현시만 <웃음> 안녕 저희를 <웃음> 위해 <웃음> <여기> 조금만 더 빨리 <웃음> 해주세요 자, 꼭 잡아서 버텨보겠습니다 <웃음> 어이씨, 여기 막혔네? 저재에예요 와, 와, 와 도주 경로 잘못 쓰였다 여러분, 몇천 나왔어요? 와, 큰일 났다 망했어 저거 반짝반짝해서 다 보인다, 저거 <웃음> 뺏겼어? 아니, 너는? 나는 게임을 안 했어 그냥 저희는 자, 천천히 걸으면서 분명히 한번 바뀌어요 <웃음> 잡으면 되지 그때. <것> 진짜 <웃음> <웃음> <한통>, <웃음> <웃음> <웃음> <웃음> <하실> 수 있어요? <웃음> 어? 잠깐아시니까 설마 거짓말. 아, 이거 뭔가 아닐 것 같은데. 아이, 가만히 있어. 눌러도 돼요? 수민이는 어디 갔어? 저전 있어요 만약에 제가 찾잖아요 그럼 저 그냥 풀숲에 누울 거예요 다 같이 누워 계시면 돼요, 저 찍으면서 <웃음> 아닌가? 뭐 하세요? 뭐 하세요? 그 잠깐만, 아, 잠깐만, 편집지 마, 잠지만 어떻게, 해, 뭐 아, 협상할래요? 편집하지 잠시만 야, 니사 빨리 건려 빨리 건려 연준 영준발도와드리어 야, 야, 게임 야, 니사 빨리 건려 빨리 건려 연준 영준발도와드리어 게임 누가, 누구랑 게임할래요? 형이 선택해요 <웃음> 저, 휴닝카이랑 할게요 okay. 아, 연준 이 졌다가는 못뺏 수가 있어 근데 어차피 제가 저도 1분 동안 다기다릴게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저도 여기서 관전합시다 야, 수빈이 형 어딨어? 아, 이거 안 갖고 있는 게 나은 거 같아 근데, 그치, 야, 나, 나 처음에 찾자마다 무서워 죽는 줄 알았다니까? 확인해 보라, <웃음> 여기 확인했근데 여기 나 번쩍번쩍 거리길래 자, 번쩍 번쩍 <웃음> 이기뭐 뭐 있죠? 게임이 뭐 있죠? 참참 참, 참, 참 가위바위보, 가위 형이 선택해 참참 참, 가위바위보? 네, 가위바위보 자, 차려 줬으면 좋겠다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바이베 아 모르겠다, 좀 갑니다 아나 형, 나 1분 정지, 1분 정지 아, 이거 그냥 주고 완편이 있다가 마지막에 뺏는 게 <웃음> 아, 모르겠다 <웃음> 연준이 어디 숨어 있었어요, 형? 여기 <웃음> 안에? 응 건물 안에 숨어도 똑같은 돼? 건가? 오, 야, 이거 펼칠 수 있어요? 어떻게 펼쳐요, 이거? <웃음> 저걸 뭐 숨는 거라고 숨는 건가? <웃음> 아, 진짜 반수빈, 이리와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웃음> 아, 아, 아、 <웃음> <웃음> <웃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웃음> 아, 아, 아, 아, 아, 아, <웃음> 막 게임했어? 아, 아, 이거 도망칠 곳이 없어요 이거 <웃음> 편하게 있다가 마지막에 뺏어야겠어 네 아, 예 탕수, 들어게요 오케이 자, 먼저 승공해야돼 어 탕수, 육, 탕수, 육, 탕수, 육, 탕수, 육 <웃음> 탕수, 육, <유>, 탕수, 육, <웃음> 탕수, 육, <유>, 탕수, 육, 탕수, 육 이게 뭐 하는 거야 <웃음> 탕수, 육, <유> 탕수, 육, 탕수, 육 <웃음> <탕수, 탕수, 웃음> <탕수, 탕수, 웃음> 이거 안깨어안 깨우지, 안 <되는> 거, <웃음> 자반, 가위바위보하면 돼. 잘한다. 참참참 참.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 가위 여기, 여기 네 좌우야. 참참 참. 아참참 참. 아1분 정도. 아난난 모르겠다. 아아뺏고 아. 싶다. 아직 최수빈이형 수빈이형. 아, 오 어, 괜찮아요 뭐. 아또 어디가 나 이제 갈 곳도 없어. 가져가, <웃음> 가져가라고 그게 <웃음> 뭐할 거야? 묵지 빠하겠습니다 음내문 진거 가위바위보 지치묵 빠빠빠, 빠빠지묵찌 가져가 <웃음> <웃음> 강태 형이 뺏었어요? 근데 이거 너무 몰려 있어서 제왜한 바퀴 도냐 아 미끄러. <웃음> 야 잡아. <웃음> 아나못 잡아. <웃음> 아, 저희 좀만 이따 가요. 아, 아 난못 가. 하자. 아, 아. 잠시만 있다니까. 어차피 형이 이겨, 그, 형이 도망가야 되니까. 힘들네나도 그래. 몰아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전 반대로만 가면 될 거예요. 참, 참, 참. 오케이. 둘중 아무나 고른데 이거? 결국또 원점이네. 하. 누구지? 에 네. 아, 쟤 뭐야 또. 아니, 어디로 가야지. 몇초 남았나요? 하이. 오지 마! 오지 마! 하영. 왼쪽 저로 가, 왼쪽 왼쪽 왼쪽 왼쪽으로 가 나야 <웃음> <웃음> 아, 바로 참참참 왼쪽 오른쪽 여기요 참참참 <웃음> 간다, 간다 멀리 멀리 뛰어가라 자, 완벽한 그림은 자, 한 바퀴가 돌고 한번 바뀌고 일로 뛰어온다 같이 하고 제가 딱 제가 제 계획대로 한명 저기 오죠 아, 죽겠다, 야 아. 잠깐만. 잠시만, <웃음> 지켜봐! <웃음> 아, 지켜봐! <비켜요>! 지켜주세요! <웃음> <웃음> 나이스. 오케이, 그대로 와라, 그대로. 야, 나못 뛰게, 못 뛰겠어. <웃음> 야! 나. <웃음> 잠, 잠. 잠, 잠, <웃음> 잠. 잠, 잠, 잠. <웃음> 잠, 잠, 잠, 잠. <웃음> 저기구나 바로 앞이네 어디요? 그 틀이 있는... 다이겠다 형, 위치 봤어요? 아직 모르겠어 어, 어디지? 저기 안쪽에 같은데 움직이는 거야, 지금? 움직이는 거야? 아, 뭐야, 이런 게어어 아니, 이렇게 어딨냐고 거기 있다, 거기 있다. 야! 야! 여기, 여기, 여기! 아! 야, 나이스. <웃음> 여기에서. 아, 잡았왔는데 여기에서 갈리는 거죠. 지면. 아! 아, 바로 앞인데. 제가 스팸 데이트하고 있었어요. 아. 오, 여기서, 끝나는, 여기서 거네. 끝나는 거네. 아, 다 했는데야? 고생했어요. 어, 땀도 많이 안 흐르고, 너무 좋네. 기다리다가 잡겠습니다. 아니야, 모르, 모르죠. 와, 근데 저기서 여기까지 온 것도 신기하다. 와, 여기 못 올려주면 되는 거잖아. 참참참으로 하겠습니다. 이걸로 승부되겠습니다. 아, 진짜 이거 뺏기면 진짜 억울할 것 같아. 잠못잘것 같아. 아, 나 진짜 오, 열심히 했단 말이야 나 대, 야, 대, 대, 나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야, 불... 다 열심히 했어 <목소리> 지쳐 할게요 왼쪽으로? 네 참, 참, 참, 응. 참, 참, 참, <목소리> 참, 참, 참 <목소리> 오늘 날 빨리 오셨으세요 말하지 마, 말하지 마, 말하지 마 여기도 오래간데리게 앉아있지 어앉아어 돌려야 되는 거야 한 바퀴 돌렸는데 막혀있네 도착했어요 말하지 말하지 아, 비켜요. 아, 20초밖에 안 남았어요. 빨리 올리면 돼요. 이거 가능해요? 정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죠. 아니 속박이 아니고 <웃음> 정지라네요. 아니 이런 게 있어. 진짜... <웃음> <웃음> 오케이 내 차례. <웃음> 이런 게 어딨냐고. <웃음> 자 할게요. 자 <웃음> 할게요. <웃음> 야 너무 너무 안타깝다. 자 이거죠. 수빈 씨가 테이블 터치하지 않았어요? 못했어요. 응원봉 네. 네. 뭐 이렇게 딱 했어요. 응원봉으로. 그제 잘 잡았어요. 아, 정지 아니에요? 정지? 아 이거 어떻게? <웃음> 정진은 풀었어요, 감별이 중에... 별 한테 기회 없어요? 저희한테는 기회가 없나요? 안, 안 이게 터치 아, 된거 같은데? 아까 보니까. 터치 됐죠? 네, 됐어요 에이, 진짜 은홍 <웃음> 봉으로 <음원봉을> 터치 됐대요 <웃음> 정지라며 <웃음> 아니, 이런 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오케이, 내 <됐차> 차례 <웃음> 이런 게 어딨냐고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자, 할게요 맞아요 아. 그래, 인정하자. 어, 인정하자. 열심히 했잖아. 저형 진짜 열심히 했어. 내가 오늘 온데 제일 많이 뛰었어, 저 형이. 어 열심히 아, 했어 다. 아유. 수빈 씨가 찾은 응원보이 진짜인지 아닌지 주세요. 제가 확인해 봐. <웃음> 뭐, 뭔데요? 걸까? 야 잠시만. 일단 이세 개는 빼시면 되고요. 이네 이 개구나. 수빈 씨가 놓은 게 어떤 거예요? 그게 모르겠대요. 아니 저 어떤 거 놨어요? 아시는 분? 이거라고? 아 진짜예요, 진짜예요. 에, 거짓말. 네, 진짜 아니면 어떻게 돼요? 어? 뭐야? 진짜 응원봉입니다 힌트로 봐도 저희가 어. 체크해 놨어요. 아휴, 근데 왜안 깜빡했어요 방금? 네, 여러 분들이 아. 모들 바꿔놓으신 거예요. 분들이 아. 아. 눌러서 아. 모들 바꿔놓으신 거예요. 아. 아. 나는 그런 힌트가 없네. 힌트 있다는 건 뭐예요? 힌트 여기 이런 거 붙어 있었어요 여기에. 나 그래서 가든 서 있었어. 아, 나만 힌트가 없었네 <웃음> 아, 그래? 그래, 아니, 다 열심히 했다 맞아, 되게 초반에 바보같이 나았을 것 같다 딱 스테이지 쪽으로 가는데 에이, 스테이지는 없겠죠? 그그랬더데 <웃음> <이렇게 떨었는데 웃음> 나도 처음 시작 자리는 없을 줄알았어 아, 당연히 진짜, 진짜. 아, 아까 전에 일로 오면서 제가 모아봉을 두개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딱시작한다 연준이 한테 저쪽으로 못 가게 하려고 스테이지 쪽에 있을걸요? 이러고 <웃음> <웃음> <그리고 웃음> 저는 저런 <근데>, 뭐, <웃음> 거안고거한게 아니야 아, 진짜요? 그러니까 형이 뭐지? 다른 그 갑작만 보고 힌트가 있는 거, 스테이지 있는 거야 그래서 가봤어요 일단 가봤는데 두 번째 힌트가 4 5더라고아4 5번 네. 밑에. 의자 아, 여기에 번호가 적혀있어요. 그래서 사십오야. 어 저는 가짜 봉도 못 찾았어요. 나 가짜 봉 내가 제일 많이 찾았을 거다. 짠. 네개 찾았어. 그래서 <웃음> 아, 모르겠다 하면서 그냥 걸어다니. 원래 투드원뭐 추격전 끝이 났는데요. 호두아 스티커 세 장의 주인공은 바로 수빈 씨니 <웃음> 고생했어요. <웃음> 진짜 <웃음> 열심히 했더라. <했다가>. 축하드립니다 <웃음> 그러면 <웃음> 여러분 오늘 너무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자, 우리 모아터키 버튼을 누르면서 마지막으로 <웃음> 부호와 인사를 하면서 머무르기 시 우승자, 우승자, 우승자 눌러주세요 네, 네그 인사드리겠습니다 원, 드림! 지금까지 주말으로 바이 트위드였습니다 투두! 오, 예쁘다 투두! 캠핑몬 처음 와봐 가시자 어떻게 아, 웃었 배장도 있는 재도 살래. 나도 배추도 살. 맛 없어. 농구하자. 그냥 농구를 저어 놓 수. 농구. 나는 짜장면. 나는 짜장면이 전. 저 짜장면 좋아해. 연준이 재밌고 쉽지 않네 <Floyd mulher> 와, 연준영 대단하다. <웃음>